엄청아 아, 이사 산삼을 사. 아, 이거 뭐지? 아 a l h a m d 이렇게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나 감사해요. 저이렇게 꿈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꼭 도와줄거야 생각이 있는데 우즈베이, 우즈베이 와서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있습니다. 이사르가나다시켓 회사도 제가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 회사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파르가나다시켓 회사한테도 너무나 감사해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!